평소에는 익숙하게 지나가는 것들 우리는 평소에 다 아니까 다 아는 거야 하고 그냥 휙휙 지나가버리는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? 일상적으로는 어 그냥 봄이는 날씨 좋네 이러고 넘어가던 것을 조금 더 진하게 느끼고 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온전한 자리, 지금 여기라는 온전한 이 순간에 모든 근원에 힘이 다 담겨있는 지혜가 담겨있는 이 순간에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한번 조금 더 깊이 느껴보고 깊이 노려보고 만끽해보는 것 즉, 머릿속에서만 삶을 살던 것을 이제는 생생하게 진짜 백이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. 삶이라는 매 순간순간이 우리 앞에 눈앞에 눈부시게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지금까지 죽여오면서 살았거든요. 머릿속을 거니느라고 생생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.